아이씨, 먹을 거 미리 사놓는 건데, 나하기도 귀찮네. 근데 오늘은 뭐 먹지? 편의점에서 뭐 먹을 만한 거 있다. 어, 응. 그러셔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 입니다 오늘은 스톱모션용 특수뼈대를 사용해 움직이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튜브와 미라클 픽스 등을 덮대서 관절 부분 같은 특정 위치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특수뼈대의 주인공은 바로 오래된 공포 피들스틱입니다 먼저 led회로를 이용해 눈 심장 등불이 빛나도록 작업합니다 피들스틱의 시네마틱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놈은 초롱하기처럼 등불로 유인해 사람들을 덮치기 때문에 눈과 심장과는 별개로 등불만 따로 켜질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합니다 등불로 내려가는 부분은 얇은 밧줄로 감아서 등불줄을 만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클레이의 비중보다는 다른 재료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이참에 다른 재료들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생각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은한 빛의 퍼짐을 위해 글루건을 이용해 LED의 발광 부분 위를 덮어줍니다. 글루건은 꼭 사물을 붙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글루건 트릭만 검색해도 활용법이 다양합니다. 한 번쯤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 시작 1분 30초 만에 드디어 쓰는 클레이입니다. 관절 부분을 덮어줍니다 굽지않게 조심하면서 다리 부분을 덮습니다 피들스틱의 몸체는 철근과 농작용 기구로 만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여 다리 모양을 제작합니다 근데 만약 피들스틱이 다리가 부러지면 호빵맨이 머리를 갈아 끼우듯이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왕 갈아 끼우는 거 하반신을 탈곡기로 바꾸면 적들을 곡식만에 다 털어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사기캐겠죠? 골반과 이어지는 부분도 움직인데 이상이 없도록 관절 부분에 역시 주의하면서 외관을 제작합니다 다음은 팔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은 오른쪽에 달린 큰 팔입니다. 오른팔은 큰 철골 모양으로 만들고 어느정도 건조시키는 동안 왼팔과 허리를 만들고 똑같이 건조시킵니다. 허리는 작업이 어느정도 되고 나면 하반신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건조한 지약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작업 중간에 건조시키면 적당히 굳어 작업 중 파손이 적어집니다. 그럼 이제 팔 부분 위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더합니다. 이어서 팔 위쪽과 머리도 적당히 살을 붙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천으로 덮을 예정이니 드러나는 부분을 제외하면 표면 작업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빛이 나올 수 있게 눈구멍을 만들어야겠죠? 전원을 켠 상태로 빛이 나온 형태를 확인하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러니까 뭐 닮은 것 같은데 뭔지 느낌이 확 오진 않네요. 이제 오른팔에 갈퀴 같은 손가락을 만듭니다. 밝히는 벽집도 간단히 뵐수 있을 것 같이 아주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제 머리 세부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입 안에 기둥을 넣고 입 주변으로 곰덕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만듭니다. 이빨은 턱하나에두 줄로 위아래로 총네줄 있습니다. 그러니 한 줄씩 총네개의 모양을 잘라서 붙여줍니다. 아까 뭘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보니 심해어가 떠오르는 비주얼이군요. 그래서 천을 덮으면 덜 심해어 스러울 겁니다. 오른쪽 어깨에 톱날 장식을 덮기 위해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어깨가 마르는 동안 3D펜으로 내부 속작업을 진행합니다. 피드스틱의 내부는 검은 액체 괴물 같은 악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에 둥글둥글한 무언가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인두기로 표면을 다듬습니다. 역시 표면 정리엔 인두기죠. 표면 정리까지 끝나면 검은색 페인트로 도색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눈 모양을 남기면서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불 켜고 보니까 꽤나 섬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건 비밀인데 저 안에 진짜 악마가 살아요 그래서 저렇게 섬뜩하게 생긴 거예요 야 너도 뭔가 말좀 해봐 정신이 나갔네요 페인트로 만들어 놓은 눈구멍은 빨간색 클리어 페인트로 마무리합니다 도색 후에 악마 주변으로 있는 철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철사로 만든 틀에 클레이를 덮어 철창에 살을 만듭니다. 세로로 여러 줄 만들어 붙이고 그 위로 가로줄로 여러 개 붙입니다. 철창은 전면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도록 전체를 덮지 않습니다. 이래야 가슴에 사는 악마가 돋보이죠. 이제 어깨에 달린 톱날을 만들 차례입니다. 가위로 어깨 크기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 붙이고 머리가 움직일 때 방해되지 않게 조정해줍니다. 이제 전체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속으로 된 부분을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더 이상의 도색 작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피들스틱의 등불을 만들 차례입니다. 3D펜으로 등불의 위치를 잘 잡고 면을 꽉 채워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면까지 채워주면 인두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클레이로 등불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3D펜으로 만든 부분만 빛이 통과하겠죠? 모양이 잘 나왔네요. 빨리 불 끄고 분위기를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다음은 등불을 들고 있는 팔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부분도 클레이로 손가락까지 덮으면서 누가 봐도 악마가 조종하는 듯한 괴이한 팔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관절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첫 작업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구한 디오라마용 멍석입니다. 이 멍석을 팔다리 일부분에 감아서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나도록 더합니다. 아까 등불줄를 만들 때쓴 밧줄도 섞어서 써주면 제대로 된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멍석을 고정할 때 바느질로 꿰매주면 표면이 깔끔해집니다. 그래도 누더기 같은 느낌은 살도록 끝에 부분은 가위로 오려서 찢어진 느낌을 줍니다. 왼쪽 손을 작업할 때는 글루건으로 작업합니다. 멍석 위에 글루건으로 바르고 손가락에 감은 뒤에 손가락 모양이 나오도록 얇게 잘라줍니다. 이 작업을 엄지까지 반복합니다. 손가락 윗부분도 글루건으로 붙이면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덮어줍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는 아까 자르고 남은 멍석의 찌꺼기를 사용해 빈틈이 보이지 않게 메꿔줍니다 어차피 다 버려질 거 재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남은 부분은 밧줄로 감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몸체 모델링의 끝입니다 이제 천으로 머리와 상반신을 감싸는 누더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아래턱을 기준으로 누더기 천을 만들고 여러 개의 천 조각을 덧붙여가며 바느질을 합니다 누더기 천은 진짜 누더기같이 만들어야 제맛이죠 절대로 제가 바느질이 서툴러서 누더기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머리 부분을 하기 전에 등쪽에 나있는 피드스틱의 깃털을 작업합니다 철사를 여러 개 고정해 뼈대를 만들고 그 위로 클레이를 올라가며 깃털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머리 부분에도 닭볕을 같이 깃털을 여러개 붙여주고 안쪽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얼굴 부분은 바느질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천을 여러 조각 잘라 글루건으로 얼굴에 붙여줍니다. 이제 슬슬 피디스틱의 모습이 완성되어가는군요. 마지막 포인트로 목에 밧줄만 감아주면 오래된 공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공포 피드리스틱이 완성되었습니다 컨모션용으로 관절도 움직일 수 있는 설계를 하여 제가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 있으며 시네마틱에서 볼수 있는 특유의 불빛도 구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로운 관절의 움직임을 위해 천같은 유연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덕분에 좀더 사실적인 분위기가 사는군요.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만 편의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루종일 이녀석만 만들어서 배고프고 힘드네요. 잠시 갔다와서 마무리 멘트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씨, 먹을 거 미리 사놓는 건데 나하기도 귀찮네 근데 오늘은 뭐 먹지? 편의점에서 뭐 먹을만한 거 있나? 응. 왜 저거?